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세 언니. 나는 언니 제시예요. 오늘 집에서 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랫집 아주머니가 불이 나셔서 층간소음 없는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 내적큰게 있으니까 소리가 없어도 춤출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층간소음 없는 운동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이름하여 하는 걸로 발끝 포인트 한다가 다시 쭉 뻗어주는 거3 0초 해볼게요. 해츠기린 시작. 이거 하실 때 엉덩이에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벌써 힘들면 안 돼요. 그쵸? 오늘 되게 잘하시네. 안 되게 잘한다 스쿼트 할때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벌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 두 번째 동작 <웃음> 발을, 좀, 발을 좀 편하게 할게요 두 번째 동작은 발을 쭉쭉 뻗어주고 아래로 두번 그래서 위로 두번 아래로 두번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때 머리 좋은 분들이 안 들려요. 호흡은 발을 쭉 뻗대 후후후두 후. 후. 번째 동작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호두 번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끝까지 따라하기. 후. 배에는 계속 힘, 몸통은 최대한 유지, 움직이지 않도록 발끝, 생명입니다. 아래집 아주 많이 안 올라오시도록 그만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죠? 알려드려도 반세! 여기서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이 동작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은 여기 위에 황골탈퇴 운동으로 딱 세게 해보시면 짱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준비 시작! 앉았다가 바세. 바세. 절대 점프 하시면안 돼요. 몸을 아래로 내렸다가 쫙 펴준다고 생각하고 전신에 힘을 주세요. 최대한 숙였다. 내 몸이 점프하는 거를 억눌러 <웃음> 마지막 한번한번네 아, 이번에 복근을 쪼여줄게요 완전 복근을 쪼인데 여기서 이렇게 복근을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옆으로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이렇게 내 몸을 접듯이 준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배에 힘을 유지하세요. 절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앞으로만 향하세요. 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배에 힘을 주면서 즙을 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즙을 짜듯이. 즙을 계속 짜주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끝. 다음 다음 동작은. 오늘 다 넣으니 겁나 잘해요 발끝에 리듬 유지 당겨 당겨 당겨요 당겨요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그 다음 동작은 어깨 넓이보다 더, 약간 더 넓게 다리를 벌리고 골반을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서 팝팝에너지 올다했나? 어, 이렇게 조프하도록 준비하고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 어. <웃음> 계속 골반을 돌려주면서 상체를 쭉쭉 밀어줘야 돼요. 쭉쭉 쭉. 내쉴 때 후. 에도힘 계속 주시고. 팥! <목소리> <다리, 목소리> 쭉! 쭉! 쭉! 쭉!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짠! 끝! 그 다음 동작. <웃음> 다음 동작은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고 팔을 쫙 옷걸이에 널려 있듯이. 상체는 허리에 힘을 빡 주고 너무 널려 있을 텐데? <웃음>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하면서 주면서 움직일게요. 이때 복근이랑 코어에 힘빡 주시고 다리에 위아 더멀처럼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어,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팔이 떨어지면 안 돼. 팔 떨어지다. 발 올리고 다리를 계속. 목의 중심을 왔다갔다 해주세요. 조용히 하셔야 요 아주 많이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계속 목의 중심을 발 떨어지지 않게 올리고 허리 허리 힘주고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세우고 몸통을 유지 고정시킨 상태에서 해주세요. 복근에는 계속 힘을 줘야 돼요. 후, 후. 반 왔어요, 반. 걸그룹 같아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세. 네, 끝. 세 번째 동작 시작해볼게요. 절대 점프하면 안 되고 준비 시작. 앉았다가 만세. 만세. 힘들어 0 번은 좀 쉬었다 해도 돼요. 하지만 몸을 쫙펴주기 만세. 여기가 곱이에요. 이 동작이 곱이야. 만세. 만세. 아줌마 만세. 마지막 세 번. 하나, 둘, 셋, 끝.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그 다음 동작은 복근 조여주는 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숙여줄게요. 이때 복근을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꽉 조여주세요. 중심 잡고 꾹꾹 짜기 꾹 짜기 마지막 세개 시작 3 2 1땡 그다음 동작은 흥의 연복싱댄스인데 뒤꿈치를 살짝살짝 들어서 흥을 유지시켜주세요 앞으로 쭉쭉 뻗기 준비 시작 이 동작할 때는 팔을 뒤로 땡겨주는 것도 중요하게 걷어들인다는 생각으로 복근의 힘 앞으로 쭉쭉 뻗으면서 호흡은 땡기기 땡기기 발의 리듬을 잃으면 안 돼요 3 2 1땡 마지막 마지막 아니죠? 그 다음 동작은 옆으로 터치 네, 네. 터치. 이 동작 계속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어지러운 분들은 정면을 봐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상체를 멀리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상체 돌리기 이때 복근은 유지! 마지막 세개 할게요. 3 2 1 땡! 어, 땡. <웃음> 그 다음 동작은 위아더월드이 상태에서 상체 약간 숙이고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거 준비 시작! 무게중심이 왔다갔다. 내려가지 않도록 빨랫줄에 늘려 있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체에 힘을 유지. 계속 유지. 마지막 세 개. 하나, 이, 3, 끝. 다음 동작은 앞으로 다리 터치. 절대 점프하면 안 되고 준비 시작 상태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세우고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끝까지 화이팅! 마지막 세 개. 시작. 3, 2, 1. 땡. 그 다음. 라스트 파이널 고비. 와이드 스쿼트에서 계속 아래로 하는 거. 바운스 줍니다. 준비, 시작. 경건한 마음으로. 이때쯤 되면 좀 땀이 나실 거예요. 상체를 계속 세우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위아래 노래 틀어줬으면 좋겠다. 계속, 버티기. 마지막 세 개. 3, 2, 1. 잡고 쭉 당겨주는데 무릎 다리 두 개를 붙여줘요. 그러면 더 스트레칭 자극이 잘 오거든요. 쭉 당겨주게. 다리가 달달달 떨려. 반대쪽 해줄게요. 반대쪽 도 잡고 다리 붙여주게. 쭉 당겨주세요. 아주머니가 안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잘한 거. 그 다음에는 옆구리를 쭉 늘려줄 건데 여기서 하체는 고정 하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상, 상체만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버티기 어, 쭉 여기가 쫙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쭉 반대할게요 상체 하체 고정 상태로 상체만 쭉 내리게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제자리 하, 끝 원활운동 끝 끝. 사실 이렇게 크게 말해도 아주머니 말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홈트베트가 있어서 층간소음은 많이 안 나지 않을까 아정훈이 올라오실까? 오늘 <웃음> <웃음> 어? 어? 운동 이렇게 끝났습니다. 고독한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대피하셨으니까 더 빡센 운동을 원하시면 환골탈트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10분 만에 진짜 땀이 폭발, 육수 파파, <웃음> 육수 파파.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고독한 유산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원하는 부위 운동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편으로